오늘 두부는 프렌치토스트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생 두부는 계란 흡수가 안돼서 냉동 두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 넣고 냉동실에 넣어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 좀 열어줘. 두부가 얼고 있는 동안 시간 때우기로 토마토를 시식합니다 <웃음> 냄새는 개같이 잘 맞는 개토끼 오늘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합니다 아! 아 좋아 스테비아는 설탕 대체 감미료로 설탕처럼 단맛은 나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고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개꿀입니다 개는 감미료를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먹으면 안됩니다 짜잔 토마토를 먹는 사이에 냉동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참 시간 빠르네... 냉동 두부는 스펀지같이 수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계란물을 흡수시켜 토스트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수분 제거에는 타바스코 해동지를 잘 감싼 참치회를 두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반복할수록 빨리 제거됩니다 수분제거에는 뭐다? 타바스코다 계란은 3개를 풀어줍니다 냉동 두부에 계란물을 흡수시켜줍니다 두부만 먹으면 심심하니 양배추 속을 만들어서 먹을겁니다 내가 돌아왔다 소주? 앉아 손손지석지석더 크게 지석지석더 크게 지석 양배추는, 양배추는 채썰어 준비합니다 꼭 이런 장난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경험상 뒤지게 맞아야 덜합니다. 때려주세요. 팽이버섯도 넣어주면 식감이 상승합니다. 여름철의 야채는 꼭 씻어먹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 흡수된 계란물 아 잠깐 술 빼먹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걱정이 될만큼 달게 먹어줘도 되는 스테비아 살짝 속재료가 아쉽습니다 살라미 저정도 탄수화물은 애교 타바스코와 파마산치즈 피자집이냐? 대용량만 있어 음식 앞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음료는 제로 음료수 먹었습니다 이것도 설탕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서 원리는 같습니다 살빼기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타바스코 중독자 이건 뭐 타바스 코카인도 아니고 진짜 매일 흡입하네 아 달고 사네 그냥 오늘의 시식평가는 계란물을 흡수한 두부는 진짜 그냥 두부 부침 맛입니다. 계란에 설탕을 때려 넣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양배추, 계란, 스테비아 조합은 진짜 맛있습니다. 길거리 토스트 맛이 납니다. 파마산 치즈도 탄수화물 0, 당류 0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먹을만한 치즈입니다. 대신 염도가 높아서 염도 조절 하셔야 합니다 겉보다 속이 너무 맛있는 한끼 였습니다 결국 두 분은 남겼습니다 He won't shoot me down soon.